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어, 이번 시간에는 노션에서 이 세팅과 그 다음에 멤버 초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, 여러분들이 이제 노션을 이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를 설치하시고 를 이게 불러오면은 이런 화면들이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요 세팅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요것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제 결제나 관련된 멤버 업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어서 변경이나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팅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지금 현재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몇 개의 블록들이 남아있고 현재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 할 거냐 이런 문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몇 개의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블록이라는 것은 글 하나하나 그런 그 다음에 리스트 하나들 뭐 게시판 하나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블록이다 보니까 어 상당히 어, 빠른 속도로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, 유료로 전환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노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뭐 좋은 기능들 그 다음 굉장히 편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, 이게 쓰게 되는 건데 운영을 하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멤버가 추가되다 보고 이 프로젝트 단위로 어, 사용하다 보면은 어, 생각보다 비용이 어, 많이 듭니다 어, 그래서 어,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멤버 같은 경우 우리가 그 u n c r e d i t 라고 있는데 이 크리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매달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을 대신해서 낼수 있는 어 그러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공할 주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떤 선물이죠. 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5달러, 5달러 해 가지고 비용들을 채워 줍니다. 요거를 채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모바일이던 그다음에 웹 클리퍼던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면은 달성이 돼요. 어 그리고 어 다른 비용 같은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용자들을 초대를 하면은 한 사람당 5달러씩 또 채워집니다 예, 저같은 경우는 직원들한테 어, 초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줘요 나쁜거죠 나빠요 자 그래서 어, 이제 두명 정도가 이렇게 받았는데 어, 두명이 이런식으로 5달러가 채워지는 걸볼수 있고 현재 이거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특정한 이메일 쪽에다가 어,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카피 링크를 한 다음에 이 카피 링크 된 것을 이제 다른 사용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주거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통해가지고, 어, 어그 뭐냐,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.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다가 이걸 올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이거를 링크를 통해가지고 가입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혜택이 있고 저도 혜택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용을 할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. 이제 어디서 이제 빌링을, 플랜 쭉 빌링을 볼수 있냐면은, 여러분들이 플랜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프리버전이겠죠.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. 어, 처음에는 이제 퍼서널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도 웬만큼은 다 사용합니다. 왜냐면, 리미트드 블랙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만들고 있고, 다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다른 사용자들의 이 페이지를 홈페이지로 어떤 관리자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팀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요. 근데 팀 프로젝트 단위로 들어가면은 멤버당 이게 비용이 들어가요. 이게 생각보다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팀 프로젝트 단위로 해가지고 아까 저희들이 멤버에서 요 멤버가 이제 팀이 들어가거든요. 이제 초대를 해가지고 이 팀으로 들어가면은 한 사람당 이제 8달러 정도 그러면 3명만 초대하면 저까지 포마해서 3, 8에 24 그러면 은한 어, 달에 적어도 24달러 정도 이상의 비용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 다른 여러분들이 뭐 같은 걸 수행하면 은또 비용이 들어가요 그때부터 는 상당히 커지죠 그래도 한 달에 뭐 3만원 뭐그 정도 들어가는 비용인데 2명만 어, 같이 하더라도요 그래서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보시면 은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걸로 했다가 했다가 이제 홈페이지 를 어느 정도 저희도 포터 사이트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다운 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어, 저도 아무리 이게 돈을 번다고 하지라도 한 달에 3, 4만원 정도 비용들이 계속 나간다는 것은 어, 굉장히 큰 비용이죠 예, 큰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 커넥티드 앱이라고 그 빌부터 볼게요 빌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달러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라에서는 차지가 되지 않을 건데 왜 차지 되지 않으면 아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나하나 하고 난 뒤에 여기다가 어플라이 크리딧해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적용을 시키면은 다음부터는 여쪽에서 이제 빌링해서 하나씩 하나씩 깎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해 놓지 않으면은 어 비용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어 10달러 저도 저도 저번에 요거 비용을 측정 안 해놨다가 10달러가 결제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. 있음에도 불구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를 어, 해줘야 합니다. 해줘야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에 보시면은 My c o n n e 이라고 있습니다.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, 하나씩 커넥티를 하시면은 돼요. 어, 커넥티를 하시면은 어디다가 사용할 수 있냐?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서 임포트 할 때도 이렇게 이러한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냥 불러오시면 이렇게 하나씩 어, 다 불러오게 되는 거죠. 이것도 어, 아까도 얘기했듯이 5달러 정도 비용들이 이제 어, 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런 컨탈 그런 커넥티나 그런 것들을 하는데도 어,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어,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음, 요거를 이제 어, 어디다가 쓸까요? 여기다가 하나 쓸까요? 여기 했을 때 지금 현재 커넥티드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말은 어, 하나를 뭔가 추가를 했을 때 여기에서 인베드 쪽이 제일 하단에 있어요 하단에 있는데 어, 미리 커넥티를 드 하면 은 구글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저희가 인베드를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이게 커넥티가 이게 뜹니다 커넥티드가 뜨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하시면은 제 구글 드라이브 쪽에 있는 정보들이 이렇게 어, 나오게 되죠 음, 나오게 되면은 바로 블로에 하면은 그것이 여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. 그래서 커넥티드를 하는 것들 관리가 바로 이쪽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좋은, 어, 좋은, 어, 우리가,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,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다크모드 같은 거 있는데, 실제 요게 이제 하얀색이잖아요. 그래서 다크모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크모드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다크모드로 되는 것이고 다른 사용자들도 만약 다크모드 형태로 보고 싶다고 설정을 하면 은 이제 다크모드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양방향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 했을 때 적용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은될것 어,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어, 여기까지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세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전 시간에 여기 밖에서 보이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요 하나하나 상세한 것들 요 블록이라고 해야죠 그 블록에 대해서 어떻게 꾸미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